다 읽었어? 그래? 마음에 들어? 너 책은 언제나 최고야. 와, 그래? 다행이네. 그렇지만 한 번쯤은 해피엔딩을 써봐. 해피엔딩은 내 특기가 아니야. 그거 어떻게 알아? 써본 적 없잖아. 음... 아! 응? 해피엔딩 쓰는 건 내가 도와줄게. 어? 어? 아리야? 고맙긴 한데 너 이야기 부스잖아. 에이, 너무해. 아, 시간이 들었네. 난 가볼게. 그래, 어두워기 전에 집에 가야지. 내일 보자. 안녕. <웃음> 아, 이건 재밌겠다. <웃음> 다다다다다다. 이건 되네. 다 왔다. 아, 도서관에 차분한 분위기가 정말 좋아. 마을에서 멀지만, 오, 오는 보람이 있어. 음, 오늘은 어느 책을 읽을까? 매일 찾아오기 오니까 여기 있는 책도 대부분 다 읽었는데. 움직이는 거는 뛰는 거는 오케이 조작 스페이스바랑 엔터 치자는가 메뉴얼아 모르겠다 하여튼 아이템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을 열때 열쇠는 자동으로 씁니다 파란 기토를 확인하면 진행은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화면 키우려면 F6을 눌러세요 F6이었어요 이건 F6 되네 아이템 아무것도 없죠. 바닥에 책을 열고 나져있다 음 안녕 가리야 너가 주제인 책다 읽었어 읽으면 너 정말 좋았어 그러니까 그게 어... 아무튼 알지? 어... 그렇구나 아 이게 전... 도리나 이게... 저장 횟수까지 되네 이런 거고 점점점 뭐지? 아, 아, 안녕 아리야? 일본 신화책을 찾고 있는데 이지 않아 내 얘기 왔다면 위층에 그런 책이 있을 거야 어, 고, 고, 마워 아리야 아 주나베 공사, 공사거리 시끄럽다 시끄럽다 아이가 게임 소리 좀 낮춰야 겠다 잠시만요 게임 소리 좀 낮출게요 섞여 있었네? 끈줄 알았더니 하나 안 꺼졌구나. 바... 안녕, 아리야. 뭐 도와줄까? 책 추천 좀 해줄 수 있나요? 뭐 읽을, 읽을지 모르겠어요. 보자. 어떤, 어제 새 책을 들여놓았는데, 큰 나무결에 있는 책장을 꽂아뒀어. 보면 마음에 드는 책이 있을지도 몰라. 고마워요, 사서씨 그중에 이소소은착지만 보존이 잘되었어. 자연에 둘러싸인 기분이 즐거워. 그렇구나 그렇구나. 최근 다른 장소를 여행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해주지. 정말 신비였지 않니? 숲에서일어른 이는 사냥감 외의 대장을 뜯어내서 바꿔놓는다. 사냥감의 얼굴에 던지는 개물과 마취 하게 되지. <웃음> 어? 곰폭책이라들이꼭 있었어? 또 나이에 안맞을텐데 헤헤 이 녀석 재밌는걸 많이 안다니까 여기인가? 여기까지인가? 올라가나요? 경제와 수학에 대한 여러 종류의 책이 있다 다른건 몰라도 이건 읽고싶지 않은데 여기 서서 수학을 싫어한다 야아 음... 나와 국가에 관련된 여러 종류의 책이 있다 해부 책이 여러 권 있다. 꽃말 눈 눈의 질병과 장애 근시와 안시 엄마께서 자꾸 어두운 곳에 책을 보며 안경 써야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안경 귀엽더라. 그것다고 안경을 쓰겠다고 이... 신기하네네 세상에. 책에 별 흥미가 없지만 토끼로 놀러오는 놀러 건 좋아해 아니 도서관이었으면 책을 읽으러 와야지 아이 귀여워 특히 외운줄얘기있구만이 책들은 전분비론로는 상상력을 지니 사람들이 쓴 거야 사람의 정신이 참 대단해지나? 예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래? 들으니 기쁘네 사람, 사람의 정신을 연구하는, 연구하는 의사로서 정신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는 것도 참 흥미롭지 에이, 그렇구나. 이건물줄대 나무로 베지 않게 걱정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에이, 그렇구나. 안녕, 토끼야. 너근아데 진짜 잘지었 따라 나도 어디 쪽이라 했지? 반대쪽이었나? 음.. 다시 물어보면 되지 뭐새 책은 큰 나무 곁에 있는 책장에 있어 큰 나무.. 아.. 저쪽.. 어? 왔던데 왔네? 갔던데가 왔는 곳이구나 그니까 아, 이제.. 큰 나무 곁에 옆에 여기.. 책장 쪽? 여기가.. 어있다 여기 철학책이 있다.. 아닌데요? 여기인가요? 여기도 아닌데.. 여기 있다 이게 사서가 말한 책장 같아. 본적 없는 책이 있어. 음. 어떤 걸 읽을까? 아 이상하네 이책 제목이 없어. 저기 있다 이 책을 읽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자리 에 앉아서 읽을 거야. 음. 당연히 나무죠. 아똑봐도 나무라니까. 그렇지. 저기 딱 보기 좋은 자리인데. 뿅. 어? 에? 저기 이상해. 아 잠에 빠져듭니다. 그렇지 아 어, 일어났죠 아 사방에 도 일단 잠들어버린 거야 집에 가야 해 분명 엄마가 늦게 돌아왔다고 하네 실거야 지금은 책 읽을 때가 아니야 아니 책을 가져가야지 안 가져가 우선은 왔던데 로돌아가어 아무도 없어 다들 이미 집에 갔겠지? 아무도 끼우지 않다니 내일 한마디 해야겠어 밤의 도성은 참 우수하네 저장, 무엇보다 여기는 저장을 먼저 합니다 왜냐면? 죽을 수도 있을 것같아 이제 공포게임 갔거든 내가 내일새 기억이 공포게임인 거랑 알고 있는데 다운받았을 때 우선 나가는 거로 나가봐야지 결정도 했으니까 날아서 과연 잠겼지. 안돼. 잠겼어 사서가 나가면서 문 잠근 모양이야. 도성은 어딘가 에 열별들 쓰게 있지 않을까? 잠깐만. 토끼가 버스 원래 이랬던가? 원래 훨씬 더 귀여웠던 것 같은데. 맞아. 어? 무 소리 났는데? 잠깐 뭔가 뚝 소리 났는데. 어 저기다. 송성민이 뭐가 있어? 도서관 열쇠를 넣줬다 좋아. 이제 나갈 수 있어. 그리고 가기 전에 저장 응. 항상 저장으로 필수 자, 이제 나가볼까나 도서관 열쇠 쓸까요? 쓴다. 에? 열쇠가 안 맞아. 그럼 이 열쇠 어디에 왔다는 거지? 다른 문도 없는데. 여기서 나가면 한번 찾아야겠어. 어, 자꾸 문 때리는 소리 납니다. 어, 누구죠? 어허 아무것도 안보여 어? 뭔가 때려 부시는 소리 나는데? 문을? 뭔가 문을 두쿵쿵쿵 하면서 어? 움직여볼까? 핏자국도 있네? 이상해. 책 가, 책이 책 가득 꽂혀있는데 별로 무겁지 않아. 비밀문이다. 반짝... 이걸 좋아한다고? 쓴다. 이걸 좋아하네? 탐험식 가득한걸? 누가 누이이고 안에 들어있는 거 가져간 모양이야. 노란색 색상 파란색 색상 포. 불석성, 주황색석성, 빨간석성, 초석성 <웃음> 예쁜 책, 우아한 책, 사랑후 책, 경성한 책담겨있다 어? 아, 문 뒤에 누가 있나? 문 열어줄 수 있네 책을 닦아 잠시 들어 잠이 들었는데 도서관 문떠졌어 물론 그치만 아호를 말해줘야 열어줄 거야 암호? 무슨 암호? 어 아무 아무도 모르는데 안됐네 암호를 아는 사람만이 지나갔으니까 길이거든 어든사례이이에 지내갈 가치가 있는 건 아니야. 암호를 알면 돌아와. 암호를 알면 이랬지. 노랑 속성, 파란 속성, 보라 속성. 잠깐만 한 번. 한번더 해보라고. 암호를 알아보라고? 이런. 그래서 여기서 암호를 찾아야 된다 이건건데. 피스, 저장원 피스. 잠깐만, 소리가 너무 큰다. 소리 크긴 한데, 이 정도면 어때? 그럼 비밀번호 암호로 알아야 돼. 어, 토끼 사라졌어. 어, 토스트가 변했네? 설마 그냥 착각이겠지? 착각이긴 개뿔이야. 어, 있다. 나랑 놀자, 아리야. 아리아, 아리아 놀자, 님. 안 돼요. 난 여기서 탈출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누가 책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 아리아야 근데 보통 책이 꽂혀있을 때가 있다고 아 정말 가기 싫은 곳을 가야 되는 건가? 여기를 앞 제외했던 거. 어? L A Y 7? 뭐였지? P L A Y 이건 뭐냐? 이건 뭐 집에 맞지 말고? P..C야? 아니 P.L.A.Y. 혹시 이거? 온가 아닌데.. 에이? 아닌데? 잠깐만 저 대본자 있는게 음.. Q? Q인가? 뭐지? 이거에서 막.. 막혀버리네 저거 DR인가? 뭐지? Y 다음에 여기 있는거는 숫자인지 뭔지 모르겠네? 저거 적어놔야겠는데? P.R. P.L. A.Y. 이를 적어놓고 스마 플레이? 아니 알아왔다고 아아왔는데왜 그러냐는? 아우씨. 이게 아니야? 어, 아, 책 표져 있네? 책에 뭔가 쓰여 있어. 내 이름 말하면 내 존재는 사라진다. 암호, 암호와 관련된 게 아닐까? 요건데가 이거는 요거.. 어? 잠깐만 토끼? 잠깐만 토끼를 보았어 오오! 아. 아. 해야 됐네? 와이씨 깜짝 놀랐네찍기야 됐어 아우 이거를 읽고 오씨 와우 개무섭네 후 고치면 체세세구나 어쩔 수 없이 이야기 시작하자 끝나면 정말 재미없겠지? 이 문에 지나갈 준비가 되었다 생각해? 예, 그럼 아머는? 책. 들렸어? <웃음> 책이 아니란 말인가. 아, 잠깐, 저장을 안 했잖아! 아, 또, 또 갔다 와야 되네? 아, 씨. 갔다가 저장 바로 와야 되네? 으이. 내가 실은 실수를 타다다다닥 그거 책을 읽고, 바로 띄운 뒤에, 듣습니다. 뒤에 이제 토끼가 있고요. 토끼가 있으니까 무시합니다. 아이, 이제 저장을 해요. 뒤져도 사실 할수 있게.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침묵. 이것도 아니야? 아,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침묵도 아니고, 그것도, 침묵이랑, 또 뭐가 아니더라? 침묵이랑, 어, 까먹었어. 세상에. 어, 비밀. 체크하고 놓 비밀이다. 아무것도 말하는다? 아! 아 알면 죽으니까 아무것도 말하면 안되는구나 귀여워 책이 내 이름을 말하면 내가 살아, 존재가 사라진다니까 아 내가 그걸 몰랐네? 세상에? 내가 그걸 몰랐네? 어머나 세상에 내가 그걸 모랐 줄이야 생각을 못했어 존재가 사라진다 어떻게 이름을 말하겠겠어 말 맞았어. 어, 맞았구나. 그냥 얘기하면 안 됐구나. 지무개발 도서관에 가장 어려운 소리지. 그리고 터널이 이쁘게 내면 이미지 사라져. 모두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계속 나아갈 준비가 되었구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분을 위해 촛불이 만들어진 거 같아. 하, 아리야.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게. 설마 친구인가요? 친구가 이 토끼까지와 살인 토끼까지 만든 거야? 세상에 모두. 못할... 이야, 무섭다. 여긴 어디지? 꼭 공중에 뜬 것만 같아 문제 있던 사람은 또 어디 간 걸까? 따라따따 오와오 책 중에 여러 종류의 코미디 책이 있다 비극책 보험책 저장 저장은 항상 공포책 그리고 과학소설 <웃음> 문제 문 나아갈 수가 없어 나아갈 수 없다고? 그럼 어디로 가야되지? 이거 말로만 듣던 백인가요? 빠꾸? 사라졌어 근데 평소 여기서 살라는 건가? 세상에 아이템.. 없는데 아이템이? 어? 로미.. 앗 이체가라 로미와 줄리엣 여기 있으면 안되지 가져간다 아 여기 잘 보면 잘 찾아보면 있구나 책같은게 우선 저장을 해놓고 어 여기에다 넣어야 되구나 비극이다가 비극이긴하니까 뭐 아이템? 이제 만난 책장이 있네 조명고 아가씨 그책장에 있을 때 자리를 잘못잡았던것 같았어 야.. 아.. 이 채, 책이 말했어 무슨이 아가씨? 그게 보통 책을 말을 못하니까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알아? 여기는 두 도서관에 있는 복도야 사실 저 문을 지나온 인간은 아가씨가 처음이야 혹시 당신이 아리아 맞니? 응내 음, 이름이야 그렇구나 아가씨 덕분에 내가 얼른 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할게 오케이 아비다 <웃음> <웃음> 됐어, 아리아 양. 가자. 떳떳떳떳 떳떳떳떳떳 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간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니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 앞에 있는 소세끼기 돌리, 쌓인 소녀를 알아보았습니다. 너가 아리아구나? 만나서 본거내이런은 해설자야. 너가 일, 일어나는 일을 해석한, 해설하는 게내행동야 <웃음> 잠깐만. 그따구로 기절한 것까지 다 보고 있던 거야? 세상, 아니, 잠든 것까지? 내게 이런 일을 해석한다고? 왜 그래야 하는 거야? <웃음> 나는 해설자니까 당연, 당연하지 않아? 음, 혼란에 빠져 정미된눈의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난는지 곁에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문에 지나가는 건 어때? 차차 이문에 풀려나갈 거야. 당하는 건 아니야. 여기 남아서 너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 지쳐도 돼. 이런 이야기 속 주인공은 어떻게 할까? 나아갈까? 제자리 에 있을까? 음.. 나갈 거야? 그래, 그렇다면 하나의 부탁이 있어. 부탁? 너 이야기에서 너는 너무 일찍 죽지 말아줘. 시, 시작하기 전에 끝나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될 거야. 뭐여? 뒤져요? 아, 토깽이 나아가. 아, 토깽이 설마, 토깽이뒤통수후려갈 기진 않겠지, 설마? 안녕, 어? 어, 저그 분소리가 왜 분명 소리 같지? 책 있다. 파트, 챕터 1. 클리어. 그럼, 이거, 그러면, 챕터가 몇 챕터가 있는 거지? 소녀는 도서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조용하고 자신도 좀 호기심 가득한 벌걸림이었습니다 아, 저기요 같이 오는 건가요? 여기 오기로 결정해줘서 기뻐 하지만 실제로는 딱, 딱히 딱다른 수가 없었지 이도서관엔너 세계에 있는 있는 어느 곳보다 훨씬 커 여태 이런 곳을본적 없을 거야 뭐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이해할 건, 일인지 이 일어날 이해할 거야 말인지 이해할 거야 아하 아차 말하는 것 잊을 뻔했네 지금 너는 도서관 코미디 구역에 있어 코미디 책 이외에 취미네 여가에 대한 책도 찾을 수 있어 재밌는 시간보 내기.. 너웃슨 소리가 왜 이렇게 무섭니 당신? 시간보 내기에는 당연히 여기가 최고지 그러니 얼마, 얼마나 오래 있던 나도 즐겁게 있어 아줌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젊은데 왜 이러래? 뭐지 점점점하니까 무섭다 얘 어, 이거 뭔가 위험하거는 바로 책, 저장을 합시다. 항상 저장을 하랬어. 온 도서관은 제일 재밌는 장소. 코미디 세계였어. 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기 누구, 누구 사냥할 기회를 주워잡았는데 그자마자 제대로 할수 없다니. 무슨 일 있어? 공연으로 박물기 맞이하는 일이 많았는데 저걸린 공못 찾겠어. 아, 나는 정말 한심해. 저글링 할줄 알아? 그래 내 특기야 나만큼 공간단해서 부니 네 책은 없을 거야 저글링 할줄 아는 책이라니 저, 대단해 보고 싶어 뭐 내가 저글링 하는 거 보고 싶으면 저글링 공부도 찾아야할 거야 개도 <웃음> 공을 찾으라고? 인형이 수증을 수중에 책을 읽고 있다. 어... 광대인형이다. 당장에서온지꼬만 같다. 어... 길이 있네. 여기 거울에 사신 모습 비춰보인다. 뭔가 안 좋은 예감에 들어오는데요. 안 좋은 저반 갑시다. 오, 대기 있어.